자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가 이끄는 어떤 후배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서로 좋아하는 연인관계도 있을 것이고 협력관계로 뭔가 하는 이 파트너십 어,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중에 딱 한 유형만 남기고 이 관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딱한 유형만 남길 겁니다 고마워 할줄 아는 사람 감사의 표현을 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부자예요 자, 부자인데 친구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친구가 얘기를 하죠 야 너가 나보다 돈을 더잘 벌기 때문에 너가 항상 밥을 사는 건 당연해 근데 또 다른 친구는 얘기를 해요 너가 나보다 돈은 더잘 벌지만 너가 밥을 세번네번 샀으니까 자 이번에는 내가 자 밥을 사든 차를 사든 내가 낼게 돈을 잘 버는 입장에서는 자 이걸 몇 번을 쓰든 몇 번을 안 내든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무언가를 당연시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다 보면 자 소위 기가 빨리는 경우가 생겨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준비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나 다만 없이 자기만 실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될수록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항상 누군가에 의해서 저평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값비싼 참치만 입에 떠먹여줄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내가 소박한 닭꼬치를 사주더라도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내가 조금 무너지더라도 내가 조금 덜 잘나가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 항상 남아있는 사람은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남자든 여자든 연애, 이성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이런 거를 내비쳤을 때뭐 요리가 됐든 데이트 코스를 준비를 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이제 내비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소박하게라도 고마움을 굉장히 표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씨나 노력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박한 거에 뭔가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오래도록 내 곁에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아요. 또한 그 사람 옆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나 또한 변화할 수 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욕심을 부리면 고마워하는 걸 아는 것도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인데 조금 더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게 고마웠는지 그 그걸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애를 할 때도 내가 맨날 그냥 소소한 데이트 하다가 어떤 날은 우리가 기념일이니까 좋은 데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준비를 했으면 여기에 와서 이런 것들을 먹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어, 노력한 티가 보인다. 이부분이 고맙다.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처럼 값비싼 데를 계속 데려가야 되나? 이런 부담이 생긴다기보단 이렇게 소박하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한테 어, 더 잘해주고 싶다. 뭔가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 자,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자 그런데 반대로 뭔가 당연시 여기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안하지도 않고 관계가 좋아지기 어렵겠죠.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나를 어딘가에서 끌어주고 어딘가에 추천도 해주고, 실익을 주는 사람, 당연히 고맙지만, 자, 그 사람들은, 어, 내가 잘안 됐을 때 떠나갈 확률도 높을 수 있어요. 묵묵히, 이제 고마워 하면서 응원해주고, 리액션 좋고, 내가 뭘 하든, 잘 하든, 못 했든 기다려주는 사람. 이 사람이 내 곁에 오면, 이게 연애든, 대인 관계든, 내가 시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겠죠 고마움을 표현해야겠죠 잘난 사람을 인맥으로 만들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줄 것이 필요해요 자, 조금 재미없고 좀 지루하고 고리타보단 사람일지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